No. No. No. <웃음> no no no no 한드 유튜브 hello 저빡깔빡저 <웃음> <웃음> <웃음> 공굴리고 있어요 <웃음> 아내 거야 <웃음> 내거내나내거내나 <거야. 웃음> <거야. 웃음> 아는적다 아니 이사람 안보여 뭐야 이거, 이거 뺏겼어 어. 안돼 버리지마 버리지마 버리지마 버리지 안돼 안돼 안드님 A 두번 눌러봐요 A는 여기 아아 그래요? 바보야 아, 오 무서워요, 아까 엉덩이, 엉덩이 하지 마. 이상해, 이상해, 이상해, 엉덩이 하지 마. 오케이, okay. 오케이. Okay. 귀엽지 않나요? 저는요. <웃음> 귀여워요. <웃음> 어? 이 뭐야 이거? 오. <웃음> 뭐야 이게? <웃음> 아이 춤은 왜이모양이냐어 <웃음> 그거 그거 인사 춤 인사 춤 노래 불러주세요 <웃음> 울지 울지 마아아아아아아지러아아아 <웃음> 기간... 가만히 가만 있어봐요 똑같이 해드릴게요 똑같이 네. 해드릴게요 네아아아아아아아아 <웃음> 네. 간지 간지럽다니까요 <웃음> 이거 아뭐야 아, <웃음> 보리토스 냄새나 아이 <웃음> 사람 진짜 뭐 먹고있는데? 야, 뭐, 야 뭐야 안먹어요안먹물 아, 뭐, 안먹어요 물 안먹어 뭘 안먹냐고요 뭐, 죽안냐고요뭘준거요 뭐 <웃음> 그 비둘기 입을 보고 말요 또 어디야? 진짜 미이다고소요 이거 구소방이거든요. 오, <웃음> <청>, 청소다, 청소. <웃음> 어. 이 <방귀> 드세요. <웃음> <웃음> 어? 저 보여질까요? 저 방구 냄새를 쓸수 있거든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눈 가른다 가른다 눈 가른다 눈가는거봐다뜨다다